샤오바오 우육면 구로 직영점입니다. 자 현지 50년 경력의 우육면 전문 대가님한테 육수 비법이랑 전문 노하우를 직접 전수 받아서 운영을 하시는 곳이랍니다. 자. 지금 안으로 들어와서 카메라 세팅을 이제 했고요 지금 이제 어좀 조용한 시간대에 촬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브레이크 타임에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어 어제 저도 이제 술을 좀한달 했거든요 <웃음> 그래서 해장 겸 무육면으로 딱 해장을 한번 하고 그리고 뭐꼬바로하고 중국식 족발 이런 거 해가지고 요리에 고량주 한잔또 맛있게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어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들은 샤오바오 우육면에서 어, 촬영 제작 지원을 어, 해주셔서 촬영하게 되는 영상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, 이제 우육면이 먼저 나왔습니다 아, 이제 고추기름 들어가서 또 칼칼해 보이는데 이거를 어, 또 회장을 먼저 하고. <웃음> 와. 좋아하는 고수 넣고. 와면 와, 질기가 보통 쫄깃한 게 진짜 맛있어요. 특유의 어떤 그 중국 당신요 느낌에 소고기 국물이 깊게 딱잘 우러난 느낌이 굉장히 맛있어요. 아주 내 스타일 <웃음> 음. 자, 꼬량주 한잔하기 전에 맥주를 일단 한번 싹 달래봅시다 네. 사자 음. 자, 이번에는 숙주 탕수육. 오, 조금 생소하게 납니다. 숙주 탕수육이. 어. 엄청 바삭한 그 탕수육에다가 차가운 숙주 해가지고 살짝 달달하게 많이 소스가 입딱 감싸면서 야, 이거 지금 숙주 차가운 거에 진짜 너무 맛있는데 같시먹을니까 자모설원이라는 고량주입니다 33% 간만에 사라지는 맛을 주려고 아, 한번 이렇게 조금 밝혀야겠다 네? 촬영중이라 <웃음> 네. 에휴. 자 아직 건지하다는거자 어. 50도 고량주 마시는 영상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? 네. 이거 33도짜리 이런거는 뭐 기본입니다 뭐자꼬바로 <웃음> 나왔으니까 사라지는 맛을 가만히에 고량주 자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<웃음> 어우 트름 <트림> 올라오네 <웃음> 트름이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아우 푸름 자 여러분 어른들 절대 따라가면 안됩니다 봐봐 아우 존나 카리스마 있어 음 아우 화하네 <웃음> 꼬바로 튀김 뭐지? 찹쌀 튀김 뭐지? 좀 많이 도톰하지 않아가지고, 음. 찹쌀인데도 굉장히 바삭함이 좀 살렸어요. 자, 깐풍 닭날개. 오우, 고추튀김. 음. 아, 뜨거워. <웃음> 어, 또, 겁나 뜨겁네, 안에. <웃음> 어. 어, 너무 뜨거 <웃음> 자, 요것도, 여기 좀 추천을 해주셨는데, 고량주 비율하고, 이 녹차 비율하고 딱 이제 5대5 정도 섞어가지고 먹으면 또또 또 맛이 좋다고 하거든요. 한번, 네, 맞춰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녹차. 음, 요 정도 해서, 예. 그 예전에 저 2000년대 중반 그쯤에도 술집들에서 예전에 그 녹차 앰플이나 이런 거좀 타서 많이 먹었잖아요.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. 예. 얼음 넣어서 딱 시원하게 해서. 자, 지금. 자, 요. 아까 뜨거워서 씹다가 잠깐 놔뒀던. 예. 깜풍당 날게. 아. 와, 맛있, 맛있네요. 마, <웃음> 맛있네요. <웃음> 오, 녹차 깔끔함이랑 딱 만나가지고. 음. 어, 감사합니다. <웃음> 아, 이거 진짜 어, 요게 진짜 대박인 것 같은데, 아꾸만그 중국식 족발. 오. 자, 아, 요번에는 좀 홍차. 어디 음, 어디 음. 어디 음. 정도. 그래서. 자자. 아이 녹차 깔끔한데 홍차가 더 맛있네. 네. 녹차 가 깔끔하고 좋긴 한데 홍차가 살짝 좀 달달한 맛이 있어서 그런지 야 이게. 이, 이, 이게 좀더 저는 더 괜찮은 것 같아요. 오, 이건 되게 여성분들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. 살짝 달달하게 들어오는 게. 오, 와 느낌 있네. 네. 자. 아 지금 족발이요. 지금 포크 살짝 대자마자쑥 들어갑니다. 진짜 엄청 부드럽다는 거죠 이게. 매콤한 소스. 아 그리고 청경채 익힌 거. 이거 맛있죠. 메추할까지 해서 족발이고 부드러운 거 미쳤다 진짜. 이야. 음. 이거 깐소 새우예요? 예. 예. 아, 어, 깐소 새우가 약간 좀 특이하게 생겼네요. 제가 알던 깐소 새우 느낌이 좀 아닌 느낌이어 가지고. 저희 사진처럼 저희만 해도 또... 어. 어, 이 깐소 새우가 제가 알던 그 튀김옷의 그 느낌이 아니라 진짜 완전 그 야, 오향 되게 좋은데 지금. 와. 아 <suss> 이 깐소새우를 먹으면서요, 제가 뭔 생각을 했냐면 저희 동네 중국집에서 어떤 시켜먹는 그런 깐소새우를 상상하고 있다가 제대로 뒤통수 크게 후들어 맞은 것 같아요 와 향도 좋고, 진짜 이게 새우 질감도 살아있고, 진짜 맛있습니다 아우 또, 사사 네, 요거는 한한 가지 굳이 아쉬운 점을 뽑자면 매장에서 드셔야 제일 맛이 좋을 것 같아요. 요거는 포장이나 배달로 하게 되면 은 씻거나 그러면 새우 자체도 이제 좀 질겨지고 하면서 별로일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딱 바로 조리돼가지고 딱 나온 이 상태가 지금 가장 맛이 좋을 것 같아요. 아쉬운 점이라면 뭐 포장 배달로는 요 맛을 좀못 느낄 것 같다. 네. 그런 정도. 자 2022년 버전 고량주가 사라지는 맛술 34% 연태고량주 은태구량도 여러분들 34% 이 네, 무슨 네, 빈병 갖다가 뭐 물러놓고 쇼하는 거 아닙니다. 네, 바로. 처럼 노는들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. 으, 사사 아 아 여러분들 오늘 또 진짜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맛있는 음식 제공해주신 샤오바오 우육면 구로디지털점 네, 정말 맛있는 음식 제공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네.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자 사랑하는 사장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샤오바오 우육면 또 많은 또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소고기 기름이 되죠? 네 그냥 가기 너무 아쉬워가지고 너무 맛있어지고 한 그릇 더 하고 가려고요 <웃음> 어우 고추. 저 그리고 아까 이거 좀 남았던 음식 이것도 마저 다 먹고 갈 겁니다 <웃음> 어우